오버이트 공략입니다. 이번 공략으로 보여드릴 보스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짐보스 구미호에 대한 영상이고요. 어, 워낙에 만능 제우스 덱으로 다 해먹지만 저처럼 제우스가 없는 분들을 위한 포세이돈이 메인인 마덱입니다. 어, 이때 포세이돈은 3단계까지 강화가 필수적으로 돼있어야 되고요. 3단계부터 어, 메이지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선 저의 메인 덱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인 아크날, 장원령, 어, 포세이돈 그리고 가속 받을 때 주로 딜 넣을 아이렌 그리고 샤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어, 아이렌을 선택한 이유는 어, 메이지 중에서 시전 시간이라고 하죠 스킬의 발동 시간이 가장 짧더라고요 얘가 어, 데미지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가속을 30초 동안 받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스킬을 넣을 수 있는게 그나마 아이렌이라서 아이렌을 넣었습니다 어, 물리덱에서는 세실리아도 있고 테제도 있고 확실히 1인 단일런 넣기에는 파이터 물리덱이 굉장히 좋은데 어, 마덱은 없어요 그런 캐릭터가 거의 마덱은 범위 공격을 위주로 된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딜 준수하고 어 속도도 빠른 애를 고르라고 하면은 아이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속대 쓸 캐릭터는 아이렌이고요. 마덱도 뭔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나마 있는 게 유일하게 있는 게어 리안데 리안은 크리가 안 터지면은 너무 쓰레기인 캐릭터여가지고 리안은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아 어차피 예, 메이지도 아니라서 해, 그 버프도 못 받고요. 그렇다면 각 캐릭터 하나하나 제가 세팅해 놓은 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이지만 선택해두고 일단 아직 저는 신화등급의 장비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이벤트로 줬던 어 A등급 요거 밖에 아직 가지고 있는게 없고요좀 요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어 포세이돈 아크날도, 아크날 같은 경우는, 이 치명타 증가에 치명타시 회복. 어차피 그냥 랜덤 옵션이에요. 딱히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보조부기에 일반 공격시 기절이 붙어 있네요. 은근히 이거 잘 뜨더라고요. 장원영 같은 경우는 피통이 약하기 때문에 방어구 쪽을 먼저 신화템으로 맞춰줬고요. 어, 이렇게 되면 메이지는 다 보여드렸네요. 이렇게는 메이지 보여드렸는데. 음, 아, 아이렌, 아이렌. 다음 아이렌은, B등급 아직 등급이 좀 안나와서 B등급을 사고있고요 원래라면은 여 아크날에 A등급 옮기면 되는데 그냥 제가 귀찮아서 안옮겼습니다 아이랜도 여기 보조무기에 일반공격시 기절이 붙어있고요그 다음에 샤티 보조무기에 어 있네요 일반공격시 마비 그냥 랜덤으로 나왔긴 한데 은근히 마법덱은 필로해요 저게 저 1%가 생각보다 잘 터지거든요 저게 왜잘 터져야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구미호에 대해서 좀 패턴을 좀 알아댑니다. 이때까지 나온 짐보스 중에서 좀 까다로운 녀석인데 조금 원리만 알고 나면은 굉장히 쉬운 놈이에요. 군중 제어 관리만 잘해주면은 좀 쉬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여우불 매번 스킬 쓸 때마다 구미호는 이 여우불이 한 개씩 나오고요. 최대 9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우불이 나올 때마다 구미호의 공격력은 7 0 0 0씩 증가하고 방어력은 1200씩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 방어력 1200 감소 요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부를 어 제거도 할수 있는데 군중 제어 스킬을 3회 피격당하면 은 여부를 3개가 없어지고 30초 동안 가속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가속되는 내가 쓰는 스킬들의 어 쿨타임 없이 계속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미호의 핵심은 이 30초 동안 가속으로 받는 효과동안 얼마나 많은 딜을 넣냐인데어 그렇다고 무조건 가속을 빨리빨리 만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여부를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방어력? 최대한 방어력 많이 깎은 상태에서 30초 동안 딜을 넣어야 되는 거죠. 최대한 9개를 유지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어 생각보다 공격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 때문에 쉽진 않고요. 아마 방어구까지 전부 다 시다로 어 맞추면 은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방어구 전부 다 신화등급 장비를 못 끼기 때문에 최대한 9개 모으고 가속을 쓰면은 어 6개가 되겠죠 3개를 지우니까 그러면 방어력 감소가 총7200 감소한 상태로 플레이를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메인 딜량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할 게이분노 스킬 맞을 때 나오는 생자필멸 요게 좀 헷갈려요 보름달과 초승달 이렇게 총두 가지를 동시에 거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있거든요 이때 해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어요 어 일단은 핵심은 서로 다른 디버프를 거냐 아니면 은 같은 디버프를 거냐 이건데요 같은 디버프를 두 개를 걸 시에는 어내 생명력 내 생명력이 10% 상태로 변경되면서 이 초중달의 선고 선거, 보름달의 선고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디버프를 공격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 체력이 50% 회복하고 해제가 되고요 어 만약에 이 제한 시간 안에 해제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즉시 사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댁 같은 경우는 어 같은 효과보다는 다른 디버프를 걸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이 디버프는 샤티의 정화의 파장으로도 충분히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힐 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디버프 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핵심은 요 두개이기 때문에 요건만알아두시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원용으로 그러니까 5단계, 5단계 버프 찾아오게라. 5단계 버프를 빨리 채워야 하기 때문에 초반 패턴에는 디버프 공격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장원용 스킬로 빠르게 5단계 버프를 채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디버프 없죠? 그러면 장원용으로 버프를 채워줍니다. 그대에니다 목표, 조준, 트라이던트, 발포 준비. 방금 같은 경우는 둘다 쿨 돈이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덱 같은 경우는 군중 요... 제하거는 스킬들은 좀 아껴 두셔야 돼요. 하, <웃음> 자, 이거는 샤티의 힐로 채워 주면 되겠죠? 자송고가 왔어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스킬 다른 디버프로 해제를 합니다 발진. 군용제어 침수 해제한게 됐죠 <웃음> 자 지금 장원영이 죽을것같으니까 빠르게 샤티 1번으로 마지막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여부를 7개 정도 왔거든요 자 앞에 멍때리다가 타이밍을 놓쳤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망송구가 먼저 왔으니까 샤티로 먼저 피를 채울게요 아 벌써 평타로 지금 군중 저이 스탯이 쌓여 버렸거든요. 아 이게 좀 불안합니다. 보여줄게요. 가끔 이렇게 원치 않게 가속을 받아 버려서 질량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보름달 성공. 여기서는 샤티 2번으로 먼저 한기를 풀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만 버텨봅니다 현재 20초 남았거든요 근데 요우블이아주 많이 안보였기 때문에 어 장원형 이 스킬로 풀리네요 아좀 어, 개이득 봤죠 어 원래 안풀리는데 요렇게 좀웅빨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풀릴 때가 있어요 자 가속으로 받았죠 근데 지금 선고 받은게 있어서 아이랜으로 또 풀면 됩니다 자 가장 빠른 아이랜 1번 스킬로 계속 딜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 엄청 많이 깎였는데 요게 살짝 옹빨이죠 이런게 군중제어가 제가 원할때 발동이 안될수가 있거든요 자, 현재 1스텝 평타에 아까 발동돼서 걸렸어요 자, 요 불이 하나정도 더 쓰면은 괜찮거든요 이제 오케이 좋아 딱 좋은 타이밍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포세도 1번으로 마지막 3스텝 멋지지 않나? 아니네 1스텝이네 그래서 하나씩 스텝을 싸워줍니다 자 여기서 아크나 1번 여기서 기절에 걸려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가속 받았죠? 자 남은 시간 아! 12초 아 여기서 평타 나가면 안되는데? 아 이런 클릭 두번 미스 났어 아 이거 딜딜더 아, 나올 수 있는건데 이렇게 1280만 딜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중간에 평타 나가가지고 영상 잘 보셨나요? 나름 마법댁을 만들어봤는데 영상에선 몇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영상에 나온게 최고 딜량이었다는거 패턴 자체는 계속 반복을 하시다보면 익숙해질거니까 연습모드로 꼭 해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